독화.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현재 폴드폰 시장에서 가장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야기하자 하면 은 삼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폴드 시리즈를 추가로 출시를 하면서 이러한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구나 갤럭시 워치라든지 갤럭시 버즈2와 같이 핸드폰 주변 기기들의 신제품도 줄줄이 내놓으면서 이러한 입지를 보다 확고하게 넓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연달아 이렇게 제품 출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상황인데요. 어,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전예약으로 구매를 한 갤럭시 버즈2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달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저는 사전예약을 통해 149,000원의 제품을 구매했고요. 제품을 받고 일주일 동안 애플과 갤럭시 두 기기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버즈2의 외관은 모두 화이트이며 구매시 선택 가능한 컬러 옵션은 제품 내부에 적용되는 옵션으로 저는 그립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컬러에 비해 제일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박스 안에 제품 본체, usb 케이블, 충전 케이스, 여분의 이어팁이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텐데 박스 뚜껑 안쪽에 붙어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정보에서 알수 있듯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버즈 프로와 같은 상위 모델의 하위 모델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버즈 프로 라이브와 같은 형태의 케이스이며 버즈 프로와 흡사한 이어버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답게 USB-C 타입 역시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 역시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쭉 이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갤럭시 핸드폰 내에서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에서는 블루투스 기기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핸드폰 내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제일 먼저 주목할만한 부분은 역시 착용감과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많은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이용해 하셨던 분들이 갤럭시 버즈2를 이용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착용감이 훨씬 더 편해졌다 입니다 어 이런 부분은 이어버드 의 형태는 흡사하지만 갤럭시 버즈 프로나 여타 모델들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진 부분에서 오는 이런 역체감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버즈 형태의 이어폰이 아닌 스틱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착용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버즈2의 착용 혹은 착용감이 매우 불편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귓구멍 혹은 귀가 작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귓구멍이 매우 작아서 평소에 제일 작은 이어팁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귓바퀴 안쪽으로 완벽히 착용이 되어야 다 보니까 아마 귀나 귓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착용감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품 자체가 유광 코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굴곡 없이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곧 제품의 조작감으로 곧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품에서 조작감을 최우선으로 두셨던 분들이라면 갤럭시 버즈2의 조작감 자체는 그다지 반가운 조작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완벽하게 착용이 되지 않을 경우 기능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 최초로 착용하신 후에 웨어러블 앱을 통해서 착용 테스트를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어폰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은 꽤 훌륭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질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일단 뭐 다들 아실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한 후부터 계속해서 번들 이어폰으로 AKG 협업이 된 이어폰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어폰의 성능 자체가 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 삼성 갤럭시 버즈 시리즈 역시 음질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저음 베이스가 주로 풍부하게 도드라지는 AKG 특유의 사운드는 음악을 보다 입체감 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삼성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제공하는 메타 이퀄라이저 기능이라든지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들이 보다 음악을 외부에서 즐길 때 역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게이 갤럭시 버즈2 시리즈의 가성비 대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저음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느껴지는 고음역대우 소리는 입체감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마치 홀에서 음악을 이어폰을 끼고 듣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풍부하게 느껴지는 저음역대의 사운드에 비해서 고음역대가 강조되는 느낌이 조금 더 약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어, 음악 이퀄라이징 기능을 통해서 좀더 사운드를 풍부하게 듣는 기능으로 커버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노이즈 캔슬링이겠죠? 상위 기종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노이즈 캔슬링이 버즈2에 포함되면서 버즈2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조금 아쉬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98%의 소음 차단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위 기종 모델들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뭐 대로변이나 지하철에서의 소음 차단율은 사실 뭐 에어팟 프로나 갤럭시 버즈 프로와 같은 이 가격대보다 배로 이상 차이나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일정 수준 이상의 노이즈 캔슬링은 된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표기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사용했을 시 5시간, 어, 충전 케이스까지 같이 사용을 했을 시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 배송되었을 때 배터리 80% 상태로 출퇴근 왕복 2시간씩 5일간 사용하였는데 현재 이어버드의 배터리 100% 케이스 0% 상태로 사용중입니다 사실 이런걸 보면은 배터리 초유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배터리를 뭐 사용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을 할때 충전을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뭐 무선 충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퇴근하고 와서 간단하게 올려두면 그만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출근, 퇴근, 외출하고 뭐 주말에나 뭐 한번씩 충전을 하지 평소에 매일같이 충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할수 있는 만큼의 배터리 양이라면 이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밖에 통화음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초창기부터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쭉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꽤 민감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 갤럭시 버즈2의 경우 외부 소리는 작게 줄여주면서 내 목소리는 꽤 크게 전달해주는 데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버즈2의 통화 음질에 꽤 만족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밖에 여러 가지 추가 스펙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조금 아쉬운 수준의 방수 등급이라든지 하지만 음악감상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기에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필요해, 뭐 방수 등급, IPX7 이상의 등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뷰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폴드 시리즈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출시됐던 주변기기들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제품이 나온 거라 기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대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고 약 15만원대의 가격 내에서 고를 수 있는 제품 중에 대, 중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핸드폰 자체적인 호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갤럭시 버즈 2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모쪼록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뚝바!